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오늘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바로 이미지를 마음껏 만화 느낌처럼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상에만 있는 배경 제거 기능을 활용할 건데요 일단 여기 중앙에다가 이미지를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것을 슬라이드 크기만큼 키워 주겠습니다 키워줬더니 오우 잘생겼네요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줄 건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동만 시켜주면 저절로 또 하나가 복사가 됩니다 그림 도구 서식 왼쪽에 배경 제거를 눌러서 이 사람의 이미지만 배경 제거를 할 겁니다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최신 버전은 보관할 영역 표시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할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칠하면서 선택하겠습니다 머리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줬으니 그 다음에는 확인을 누르면 어 이렇게 중앙에, 중앙에 있는 이미지만 잘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르기를 통해서 이미지의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의 크기가 작게 됐고 그리고 뒤에 배경이 겹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뒤에 있는 이미지를 꾸밈 효과를 통해서 강조 효과를 주면 되겠습니다 강조 효과를 주게 되면 뒤에 있는 이미지가 그림처럼 바뀌게 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것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림서식 꾸밈 효과에 들어가면 여기 투명도와 음영수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영수를 5 정도로 높여주게 되면 더 음영이 훨씬 더 다양하게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투명도를 50% 정도로 설정을 해 주니 뒤에 있는 배경이 은은히 보인 듯 하면서 그림처럼 나타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뒤쪽에다가 텍스트가 겹치게끔 넣어줄건데요. 삽입 텍스트 상자를 넣어서 그리고 정말로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내가 원하는 포천막걸리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정말로 썼고요 그리고 아래 위쪽에 멋지다 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글씨가 이미지에 겹치는 듯하게 만들어주는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 정말로 이미지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약간의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미지를 앞으로 보내기로 하면 오 이렇게 겹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어떠신가요?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는 것 아셨죠? 파워포인트로도 이미지 편집 충분히 가능하니 이렇게 써보시고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쌤이었습니다.